어떤 하루가 날 그날일까 어째 쯤으면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행복과 꿈속 어딘가 헤매는 노래 혼자의 느낌 내 소망 속에 착 늘어 있는 책을 깨워줘 오늘은 여심에서 말할 거야 너 꿈꿨으러 그대가 되고 아직도 흥흥거려 매일매일 꿈꾸던 순간을 평양철 내일 올해 주관의 그날이 슬픔이 삼춰 가득 차올라 상상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오늘은 영윤에서 말해서 이른 가고서 하늘을 날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았을 때해아랄바람이네요정말위에는바보가나내 꿈을 수만 있다면 웃어서 먹지 게하늘에 날처럼 일진다면 세상에 많은 What do you m e a that is t h t a